둘이 이렇게 잘 사는겨? 이 동네에 움직임이 없어 이 부부 사이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 아, 시끄럽다? 네. 헤어져야 돼 지금 구설도 들으라고 했고 안대수 네. 소송에 휘말리라고 했단 말이야. 이 남자가 코인을 성장시켜 준다면서 수십억을 청탁을 한대요. 그래서 사방이 꽉 막혀서 무슨 난인데 그 뭔가의 사건이 좀 연루되어 있다. 진실성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성이 아. 없지. 그런 상황을 여자는 다 알고 있어요. 부분대한부분대 몰랐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저희가 궁합을 네. 하나 가져왔거든요. 네네. 궁합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둘이 이렇게 잘 사는 거? 왜냐면 이 종이에 움직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올해는 동서 사방이 꽉 막혀서 뭔가가 지금 일사천리를 쭉쭉 풀려줘야 되는데 딱 멈췄어 저 종이가 막 돌거나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단 말이야 3년 전부터 삼재가 나가고 이때부터 환란이 들어온다 이 부부 사이가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속 안으로 들어가면 속 시끄럽다 지금 까딱하다 소리가 나와 이 남자 사업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자꾸 우리 할머니가 그래 삼각합니다 어. 근데 뭔가의 사건이 지금 연루되어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안 된다 만약에 무슨 사건에 응.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남자가 뭐 사업하는 건아니에 비슷한 어. 쪽으로 왜냐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람이 인간으로 굉장히 힘들라고 했었어데 뭔가에 투자를 해서 따라 소리가 나와고 그래서 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웃음> 금전으로 딱바뀌단 말이야. 그래서 올 수, 내년 수에는 지금 구설도 들으라고 했고 네. 안재수, 소송의 희말리라고 네. 했단 말이야. 여자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네요. 복순 아닌데? 근데 그치? 지금 운동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단 아, 말이야. 그래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야. 연예인 사죄이고 도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주에 공영살도 있고 어. 두 분의 사이는 사이는 겉에 봤을 땐는 조화보여도 네. 속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워 지금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한 하는... 지금 작년부터 이 부부가 헤어져야 돼 헤어지든지 어. 둘이 따로 있던지 어. 뭔가 논란에 휩싸여야 된단 말이야 어. 지금 남자의 성격은 좀... 좀.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지식 한 면도 있고 이게 네. 좋지 수단이 이게 좋잖아요 어. 진실성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실성이 없지 어.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어? 맞아! 이렇게 호응을 한다니까 그 음... 얼마 전에 뭐 누군가가 이 분한테 질문을 했는데 무슨 음. 답변을 한 거는 진실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음. 거예요? 힘들어 고요 지금 아. 지금 이 사람 뿐만 아니고 지금 옆에 사람이 뭔가 연료가 돼서 소속에 걸려 있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보여주거든? 공동 타입이 무너지는 형국인 거지 그런 음. 상황을 여자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부분인한부분인 몰랐을까? 이 여자 쪽에도 뭔가 투자를 같이 뭐 조금이라도 해준 거 같아 이 사람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여자도 같이 껴 있단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이거 누구인지 빨리 알려드리고 조금 더진행 해볼게요 여자분은 예전에 핑클이었던 성유빈 그 남자는 골프 선수였던 그 안성현 씨라고 있어요 근데 이, 이 남자가 코인을 상장시켜준다면서 수십억을 청탁을 받았대요 이. 기자가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는데 음. 아니요? 하고 그냥 법원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뭐 돈이 있는데 빽 쓰겠지 어, 빽안 쓰겠어 남자는 아직도 돈이 많아 보이세요? 음. 그러면 이 남자가 정말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세요 저는 개입이 됐다고 라 100%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처벌을 받을 수까요 집행으로 빠져나오겠지 그럼 가장 궁금한 게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수가 굉장히 칼라 같은 해운이에요 네네.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해보게 되지 혹시 이혼수나 이런 건안 보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올해 좀잘 넘어가야 돼. 애기 있어요? 자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애기 가지면서 좀이 집에는 활란이가 누 수밖에 없는 해원이지. 어, 둘이 궁합적으로는... 아, 성율이가 많이 맞춰줄 수밖에 없지 어, 남자가 그 정도 능력이.. 좀 능력이 있으니까 얘가 테레비 안 나와도 먹고 살잖아 지금 조심해야 될 점은 그 투자 그거를 좀 지시성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부르로 나가게 되면 이미지에 손상이 오잖아요 네. 3년 정도는 이 사람이 미디어에 나와도 호응은 못 받을 것 같아 아... 그래서 좀 구설수도 많이 따르고 올해는 네. 건강에도 지금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온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네. 건강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d a e y